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프닝 인사를 못하겠어요 지금 아 이제, 이제 날파리가 역대급입니다 아,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면 좀덜할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지금 귀랑 눈에 들어갈까봐 오늘 비 온다 그래가지고 또 일부러 우중댁뱅킹하려고 기꺼이 왔습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중간에 쉼터가 있거든요 일단 거기까지 가서 좀 쉬다가 다시 재정비해야 될것 같아요 벌써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요거 바로 위에 데크입니다 밖에 없어요.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시원합니다. 비더 오기 전에 빨리 텐트를 먼저 쳐놓고 쉬던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여기서 텐트를 쳤었거든요. 근데 오늘 타프를 쳐야 되니까 2층에다가 쳐보겠습니다. 여기 조망이 더 좋아서. 어, 빗방울 굵어진다 아, 1 인용 작은 타프가 없어가지고 비옷을 들고 왔는데 오늘 요거 비옷으로 타프 대용으로 한번 쳐볼까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어, 처음 쳐보는데 보새 보다 높이가 커서 음, 제 텐트 여기 가릴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리고 등산 스틱, 스틱이랑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새벽에도 비 소식이 있어서 일단 타프를 쳤는데 와, 우비로 타프 치기 쉽지 않네요 얘를 더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탁 뭔가 고정했으면 좋겠는데 타프 치다가 이만큼 어두워져 버렸어요 <웃음> 비 오고 바람이 렇게 조금씩 부니까 엄청 선선하고 아 진짜 타프 정말 어설프게 쳤다 <웃음> 진짜 어설프게 쳤다 비 많이 와도 뭐, 텐트 문다 닫아버리면 되니까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 <웃음> 밑에는 온문댐 하르보 유원지이고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캠핑장에 사람이 별로 없 you 었는데 음, 오랜만에 핫앤쿠 짬뽕 맛으로 들고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짬뽕 맛으로 아까 엄마가 가져가라고 복숭아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열어요 땡쿠 꽃배기 사이즈에는 요거, 요고, 어? 요거는 초코볼이 들어있어요. 귀엽죠? 이거 약간, 이 만드는 회사에서 되게 센스있게 비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넣어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열때 진짜 화상 조심하세요 으아 대박이네 이거 아까 이거 하늘소 같은데 아까 저기 밑에 던져버렸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우. 여기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바람도 은근 많이 불어요 <웃음> 근데 내내 비가 내렸다 내렸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지금은 비가 안 오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빨리 이제 후딱 정리 다 해야 될것 같아요 쌀쌀했어요 비가 와서 그런지 바람도 계 불고 그러니까 어우 지금도 바람이 어떡하지? 철 써야 되는데 일단 비가 조금 다시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네요 문댐이 바닥에 다 드러났어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물이 너무 없어 너무 없어 I got every word perfectly weighted on a thin piece of paper. 이제 정리 다 하고 내려가 볼까 합니다. 안디라 그런지 피톤치드 와 아, 장렬입니다. 아, 제대로 우중이다. 비가, 그게 꾸준히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내렸다가 그쳤다가 내렸다가 그쳤 아까 전에 저거 철수할 때, 그때는 또 하늘이 또 개워서 파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후딱 철수 다 하고, 사진 찍고 이제 내려가는데, 아, 아까 전부터 비가, 많이 내려요. 나무에서 깊게 하기. <목소리> <목소리> 아, 아까 전보다는 비가 많이 약해졌거든요. 조금 그치기 <목소리> 기다렸다가 갈까 합니다. Perfectly <목소리> a i 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a song if i g 길이 완전제 진흙할게. 오늘 밤에 아빠랑 엄마랑 전화 계속 와가지고 <웃음> 걱정 많이 되셨나봐요 <웃음> 다행히 무사히 <웃음> 일박을 하고 하산을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곡을 갈수 있으면 꼭 가보고 싶어요 영상 <웃음> 영상에서 찾아릴게요 Love